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발표할 때 굉장히 많이 쓸만한 전환 효과와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만들어 볼건 이런 모양입니다 음 아주 깔끔하게 뒤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이것을 만들어 볼 거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한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발표할 때쓸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전환 효과를 활용해서 아주 세련되게 발표를 해볼까 하는데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하 버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슬라이드는요 크게 많지가 않아요 딱 5장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새 슬라이드 만들어서 앞에 있는 상자는 삭제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미지 3개를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그림을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 3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 3개를 집어 넣었는데요 크기를 대각선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의 모양이 이것은 되게 긴데 양 옆에 있는 건 똑같네요 이 이미지의 비율을 똑같은 비율로 바꿔줘야지만 조금 이따 편집할 때 굉장히 편해요 자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 도구서식 오른쪽 자르기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대4 비율로 러주시고 바깥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을 연속해서 더 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신 뒤에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살짝 비슷하게 겹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룹화 시켜 주시는 건데요 그룹화 단축키는 Ctrl-G 입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눌러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신뒤에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채 중앙에서부터 크게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넣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룹 해제 컨트롤 시프트 G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도형을 삽입해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네모 상자를 선택해서 일단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없음 단색 채우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아무거나 선택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넣으시고 색상을 다른 색깔을 넣으시기만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투명도도 각자 30%씩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넣은 뒤에 이제 꺼주시고요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바깥에서 콕 찔러서 챕터 1 이라고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을 흰색 글꼴을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에 그림자 효과까지 넣으시면 좀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랑 이것저것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하셔서 수직수평 복사 해주시고요 자 텍스트 입력 후에 글꼴크기 키워서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까지 집어넣으면 끝인데요 자 이렇게 텍스트까지 집어넣어 봤어요 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자 이렇게 넣은 뒤에 그리고 앞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 3개와 그리고 뒤에 있는 네모 상자를 같이 선택해 주신 뒤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복사 다시 한번 복사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숫자만 바꿔주시고 내용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아주 쉽게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 본걸볼수 있습니다 자이거기다 글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간단하게 넣어 볼 건데요 애니메이션 효과는 앞쪽에 있는 상자만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여기 아래쪽에 보면요 펄스라고 있어요 펄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쿵짝 하는 꿈뻑 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클릭할 때를 눌러주시면 숫자가 1, 2, 3 순서대로 바뀌게 된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된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더 응용해서 그리고 이것을 좀더 응용해서 이렇게 전환 효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만든 거 그대로 쓸 건데요 이거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어 있었던 애니메이션은 일단 없음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와 이미지를요 그룹화 시킨 뒤에 일단 살짝만 키워줄게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키워주시고 다시 그룹 해제 컨트롤 시프트 G 눌러서 여기 있는 텍스트만 아래쪽으로 살짝만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걸 작게 만들어주시고 자, 이거를 맨 앞으로 보내기 해서 자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오른쪽이 너무 눈에 띄면 안되겠죠 여기 있는 이 텍스트도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누르시면 뒤쪽에 있는 도형의 색상과 비슷하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다 크게 눈에 안 띄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여기에서 전환 효과를 주지 않으면 그냥 한 번에 탁 뜨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환 밝기 변화를 주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응용해서 또다시 중간과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예쁘게 뜨는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전환 효과와 그리고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 할때 쓰기 좋은 그럼 방법, 스킬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하고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파워포인트 스킬 알려드릴 테니까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